사다리 치이 같이 부려봐지게 아아 2, 아 터치야? 아 아아 네. 네, 네. 있어있어 네. 그래. 아, 맛있어? 야아 손가락다 왔어 손가락, 손가락 와우 왜? 왜? 나 갔네 그아야 뭐야 뭐야? 터치 옷이야? 아 왜? 나이 손길래 왜그러면 손잡지 말라고 여러분 이러면서 삭행 하는 거예요? 알죠? 같이 응원하면서 남편 왜그래? 어제 기억이 안나? 아.. 아.. 야단마네 맞았다고? 어. 성경 선수가 잘하니까 자자자자 내 기를 타러 줄게 내 기를 타 야, 근데, 그, 끝났어 지금? 나 또, 왜? 지금 모자마자? 아니야. 아니야. 아, 잘하시고 잘하시고 잘하시오. 잘하시고 잘하시오. 잘하시고 잘하시오. 잘하시고 어. 하아고 잘했고 아 미쳤나봐 아뭐 아, 아, 왜이래 나 얼른 못먹아 밥상이나 쳐아 끝났어 야깐거 안해 이제? 깐거다깐거 없어? 어, 어아 뭐, 아, 잠깐 기다려 봐영경언니 인터뷰 할 거야 영경언니 <웃음> 인터뷰 할 거야 저한테, 인터뷰하네, 저한테. 인터뷰 하면, 저한테 인터뷰 하면, 아, 인터뷰요? 어? 물다가 무슨 거? 뭐야? 홍보에 탈락하는지는 우리 남편이 확인해 줄 거예요? 내가 물이 확인해줄 거예요?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사이보인가사이보인아 이번 에도었지네요 아이씨 그래아 <웃음> 눈물 나아 진짜 도 저하고 잘못고 야구도 저잘 못했고 대구. 아 대구아 아, 아 저... <웃음> 어. 근데 연경원이를 믿었다 믿었다니까 연경대구 근데 원래 이렇게 잘안 들어요. 이렇게 많이 축구 이겨도올때 축구는 더 가지고 내가 지금 열 받아 가지고 막상을막 치고 막 너무 센센 다리민족이고 이 네, 막 이제 따봉 싸 아, 자 여러분 월드컵에 저는 이거 월샷 하고 다분하한 습니다. 다분. 여러분 수백 삼매 한십 밤은 한만원 정도 나왔고. 다중. 기 로또 안 샀어? 어? 우리 1이랬는요 <웃음> 이거 아니야? 그안 되는데? 아이거 켰는데 지니거 아니야? 아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아니겠어나얼굴 조금 이거했아니 어때? 이거 프리야 아니야? 아니 프리즘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내추럴하게 얼굴이 깎는 거지 얼굴을 조금 이렇게 화장을 못 해가지고 이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 가지고 얼굴을 대충 하고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빨간색으로 응원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보네요 근데 2대 0이잖아요 근데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 세트 더 주면 끝, 끝이라고? 내가 이거를 믿어봐 나를 내가 응원하면 이긴다니까 브라질이 겁나 잘 하잖아요 아니 저렇 어이없이 당했다 지금 방금 거 아니 브라질이 키가 엄청 커요 아 뭐야?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왜? 뭐가? 아, 장난하냐? 아 어떻게 영경, 영경언니 시, 화났다 식빵은 식빵장난다 제발, 둘, 셋 아이씨 그걸 놓쳤어야 되는데 어? 어 네트 터치야? 아싸싸싸 봐봐 내가 응원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저를 믿어보세요 그래갖고 2대 1이 돼 그래서 또 한국이 또 2대 1을 만들어 그래서 5세트까지 간다 봐라? 나를 믿어봐 나를 믿어봐 지금 한국은 어쨌든 그 뭐지? 1억 1억 준다더라고 아, 저 도핑 테스트 다 해봐야 되는데, 저, 저 브라질, 저 여자들. 아, 나 진짜 어이없네. 뭐지? 뭐야, 뭐야? 아, 나간 거 아니야? 아, 선에, 선에 맞았나 보네. 어, 나갔네! 예이. 여러분, 봤죠? 봤죠? 내가 응원하면 이런, 다 이런 일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둘. 엄나 크네 시다 트러블 와예 대박 대박 어우 아, 리 식빵언니 너무 좋아한다 예! 잘한다 잘한다 아 공을 가지러 가야 되구나 오 달랐네 달랐네 너무 힘들고 외로웠지 이건 일 뿐이야 둘. 쳐쳐 쳐, 쳐. 아이씨. 그렇지. 막아. 아. 아, 터쳐. 아. 뭐야? 뭐야? 오! 터쳐, 터쳐, 터쳐. 우리 여기서 꼭 이겨야 돼요. 이겨야지 내가 방송을 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가자. 가자. 이럴 때 뭐라 붙여야 된다. 가자. 으아. 아, 너무 잘해. 스파이크가 저, 저걸로 등짝 스매싱 맞으면 겁나 아플 거야. 순정 나오네, 노래. 노래가 순정 나와. <목소리> 응원나, 응원곡, 응원곡 쿨로 하려고 그랬더니. <목소리> 9대8. 9대8이야. 8대9구나. 아 뭐하는 거야 아 아니 그거 그거를 하려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뭐 하려고 했는지 알겠는데 그속일라고 하다가 그게 뭐냐고 아그 얼마나 기냐고 야, <웃음> 많이 함께 오, 오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아왜 그러냐 니네 1억만 받고 말래 선수 여러분들 1억만 받고 말으실 거예요 매달 따죠 매달 우리 영경언니 웃게 해줘야지 지금 영경언니 유튜버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나가빵언니김영경이라고 있어요 여기 구독을 하겠습니다 오 벌써 110만명이네요 지금 최신 영상이 6개월 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금 인기 때문에 지금 110만명이 되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뭐지? 김연경님 영상을 올리면 어, 떡상을 한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밀어줄 수 있다. 근데 제가 어제 사실은 새벽에 제가 그동안 그 응원했던 거를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 지금 이거 중계하기 전에 못 올리겠는거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잤어요 편집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조회수가 이기 보세요 1 0만원하이트를 본다면 이게 6.6만원이에요 1년전건데 어, 여러분들도 구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조회수를 항상 채널 가면은 이 조회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 그 채널이 얼마나 조회가 잘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어, 제가 어, 김현정 후보님 채널을 제가 링크를 올려놔야 되나? 아, 올리트 은퇴라고요? 식빵 언니,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뛰어나야 이거 되겠다. 그래야지 구독을 하지. 이명경, 식빵 언니, 이명경, 선수, 유튜브 채널 구독 합시다. 나또 삭제됐어? 걱정 마나또 삭제된 줄 알았어. 씨. 제목 때문에 삭제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 무섭네. 이렇게 해놔야지 제가 분들이 구독을 하겠죠? 성이좀 사이다 같은 발언 많이 하잖아요? 성원이 구독자 늘어, 늘어나는 거 봐야지 오! 여러분 봤어요? 오! 영영이 구독자 늘었어요 지금 제가 이거 라이브하는 도중에 1만 명이 늘... 1, 아까 110이었잖아요 111이 됐어요 수가 없어. 어, 어, 어, 어. <웃음> 그대에게 어이 노래 이 노래를 들어야지 또응원가를 하나 둘셋아스쿼 어, 아니야? 아 도전이 늙여야 다 이번에 오예어떻게 oh, yeah. 하나 셋 가자 가자 식빵언니 화이팅 식빵언니 화이팅 식빵언니 화이팅. 식빵 화이팅 아 길어도 안 되네 길어도 안돼 길어도 안돼 내서. 화이팅 할수 있어 근데 배구 선수들 다 이쁜 거 같아 없어요 노래도 나오네 포기할 수 없어요 제발 아 엄청 빠르네 아니 저번에 남편이 그 브라질 너무 잘한다고 하긴 하더라고 빠르다고 총알이라고 총알이라고 그랬잖아 저걸 저와저 저 사이를 진짜 빠르네 10번 닮았다고 몇대 몇인지 알려주라고 여기 안 보여요? 브라질 13점이고 한국이 지금 17점인가요? 영경 언니가 한건 했거든요. 저 10번 달았다고 영경 언니가 았다고요아 브라질 10번 달았다고 저는 왜다 외국 쪽이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10번 누군지 봐야 되겠네. 아 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봐 버렸어. 아 머리 아파. 아우. 봐 버렸어. 누구야 그 말에 한 사람? 그 말한 사람 누구야? 흔들려 흔들려. 안 돼. c a 가 실수했으면 그거를 o I want to go? y e 가 yes. Yes, y 브라질이 기기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아니 e 아니구나 깜 하나, 둘. 셋. 김연경만큼 하는 사람이 여섯 명이라지 어, 은 지금은 지금 제발 금은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이금은지은 아, 영경 언니, 좀 많이 펴자. 그렇지, 잘한다. 아, 저런거 절대 안 속아. 우리는 막섞어주는데 아, 아, 진짜... 그 뭐지? 이게 몇 점이 만점이죠? 몇, 점, 몇, 점, 몇 점이면 끝나죠? 25점인가? 롤도 몰라. 롤도 브라질에 얘기 왜 이렇게 실수를 안 해서... 아, 지금 작전 타임인데요. 아... 아... 진짜...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아 25점이라고요? 아 나도 같이 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 샤워 또 하기 싫은데 또 땀내고 있어요 아, 이번에 조금 쫓아가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음,